오야 누구 두들겨. 야말 말해 왜 없지 말안 해. 오기오치 없으면 안 돼. 옆에 있던애 어디 갔는데? <웃음> 여기 옆에 있던애 <있더만> 어디 갔냐고. <웃음> 아! 옆에 있던애 어디 갔냐고. 결론 오늘 성의 진원입니다. 오늘은 뭘 하면 되나요, 페 최진원 전도사님 혹시 공포영화 잘 보시나요? 공포영화는 뭐제 전문이죠 오늘은 특별히 공포영화를 잘 보시는 최진원 전도사님을 위해서 공포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어, 공포게임 네.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했던 공포게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도사는 과연 공포게임을 무서워할지 아 절대 무서워하는 네. 영적으로 때려보시기 아, 때문에 그 대답이 과연 진실일지 아닐지 음. 한번 확인해보도록 음.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아.. 한번 해볼게요. 과연 내 시간 뒤에 파티까지 오일 남았다는 건가? 멈지마둘 해야지. 좀... 너가 뭔데 나랑 같이 있는데? 나 인형 싫어해. 뭐왜 울어? 오늘 좀 많이 자식어 남자가 오야 누구 두들겨요? 뭐뭐 인마 뭐? 뭐, 뭐. 왜말 왜? 아니 문왜 두들기는데? 나뭐뭐뭐 뭐, 뭐 해야 돼? 할수 있는 게 없는데? 울지마. 울말마 어. 울지마. 어, 지났어지마왜지마왜내나가지 <웃음> 아, 돼? 나가 집울있마아지마울 뭐? 나가 아니 도망가야 돼? <웃음> <웃음> 아이 가야되냐고 이거 어? 제자리 걸었는데? 뭔데?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? 어딨어? <웃음> 나와 있자 <자식아>, 시간도 어딨어? <웃음> 하나, 이... 오, 야, 나와봐. 야. 왜 깜짝 놀랄 게인네 너. 도대체 게뭔 게임인데요? 3명 4시 됐는데 벌써? 오! 오 지나가는데. 아 이제 게임 목표 어디? 좀 나갈 수 있어. 켜볼까? 어? 뭐 지나갔는데? 오예 뭐야 숨 쉬지 마. 켜봐, 켜봐. 지금 죽나? 오 지금 내발 앞에 있는데. 너 뭐다? 너, 너 뭐냐? 와, 불을 켜봐. 켜봐, 켜봐. <웃음> 아야 음. 소리 너무 크다 야, 소리가 최대네 아 이거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소리가 음. 너무 커서 놀라는 거지 네 다음 변명 뉴게임 갑시다 그렇구만. 첫 번째 방. 너무 쉽고 너무 안 무섭고 5일 동안 버티셔야 돼요 너무 너무 동화가 꼭 야, 어차피 뭐다 하니까 말좀 하지 말래, 놈? 너? 야, 딱 보니까 뭐 파티가 열리네. 여기가 메인오리고, 여기가 파티랑 사. 아 파티를 많이 하나본데? 뭐야, 마, 말해? 왜 갑자기 말안 해? 오디오 찍었으면 안 돼? 오오오, 깜짝아. 그래. 좀 말해줘. 그래 또 갑자기 뭐확 키워나오겠지 뭐저 <목소리> 곰돌이 자식 상당히 마음에 안되는데아 <목소리> 이건 동물이 있는 정말 싫어 근데 이게 뭐가 귀엽다고 이런 거 보는 거 <목소리> 어? 느낌표 <목소리> 왜? 왜? 왜? <목소리> 어,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왜? 느낌표 왜? 봐야 되는 거야? 봐야 되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야? 빨리 말해줘 아 뭔데 느낌표 왜 뜨는데? 뭐 해봐 들어와봐 그래 발자국 소리 들리네 뭐 어쩔 건데 뭔데? <웃음> 옆에 있던 <떠나면> 애 어디 갔는데? <웃음> 여기 옆에 있던 애 어디 갔냐고. 야! 옆에 있던 애 어디 갔냐고. 야! 왜너왜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있냐? 두번 게임 오버 아니야 <웃음> 이게, 뭐, 이게 뭔 게임이에요? 내가 어떻게 이기는 거야? 게임을 쳐보세요 <웃음> 공략을? <웃음> 네 <웃음> 아, 가보자 그래 진원 할수 있잖아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이제 바로 갑니다 하나도 안 무섭고 어 하이 반갑고 하이 나 이거 전화 끄는 법을 근데 몰라 좀아 어, 오케이 전화 껐고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거죠? 그 정도는 뭐 간단하지 하이 반갑고 어서우고어서고 이제 무섭지가 않아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인형들이 쳐들어올 거거든요? 그 인형들이 왔을 때 이렇게 난 숨으면 돼 어, 인형이 체하면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쫄게 없어요 옆에 환풍구 통해서 온다고 하거든요?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2시? <웃음> 4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이제 6시 되면 하루 지나거든요 오! 아 진짜 깜짝아 <웃음> 아니요 그냥 제가 실수로 실수 틈 켜놓고 놀랬어요 아 자주 심상하네 이거 <웃음> 소리 잘 들어 3시 됐고 어 노, 노래 노래 뭐야 노래 뭐야 노래 뭐야 페페페 <웃음> 소리, 소리 잘 들어야 돼 소리 잘 들어야 돼와 잠깐만 너무 졸려 너무 괜찮고, 아직 괜찮고. 호! 소리, 소리. 소리 들린다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조급, 해 하지마. 아, 아. 아. 마음 추스리시고 아네 갑시다 바로 네 여러분 오늘 프레이드의 피자 가게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안 놀라신다고 아 절대 무서워 저는 염성으로 때려보시기 아... 때문에 저는 안놀랬죠 근데 이제또 유튜브 각을 뽑아야 되니까 제가 또 작년에 그 웹드라마 남주 출신 아닙니까? 너무 연기를 해봤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다들 진짜 같았죠? 재밌네요 원래 5일 밤을 버티는 게임인데 아, 네. 하룻밤을 못 버티셨어요 <웃음> 네네. 제가 뭐 영성이 딸린다거나 신앙이 안 좋다거나 음.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했으면 뭐다 때려 부셨는데 또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 이제 집에 가볼게요 최진은 동산이 깰 만한 공포 게임이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, 네.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네. 예. 네 여러분 오늘 또 공포게임 또한번 여름 겨장에서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<웃음> 재밌게 봐주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재밌는 영상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그니까 구독 좀해